웬만히야. 올거알아 <웃음> 오빠. 하이는 모르는데. 저 안에 인트도 입었어. 저도요. <웃음> <웃음> 아이야. 가자. 하이 사람한테 관심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안 대박! 신났어 쟤. 아, 귀여워. 하이, 가. 아, 무거운가 아, 무거운가 봐. 무거운가 다 하이, 가자. 이리와. 가자. 하이, 이리와. 이리와. 하이, 가자. 이리와. 아, 귀여워. 너무거 나봐. 근데 뭐 누구도 무거워 지금 쟤. 가자. <internet> 하이, 하이 가자. 하이 가자. 하이 하이 저 던지세요 지세요 원반 원반 가자. 가자. 하이하이야오귀여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가 <웃음> 나 끊어지면 돼. 하이야 <웃음> <웃음> 오, 오, 나? 오, 진짜 만만한가봐. 그런 거야? 예예네 예.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말을너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w 도 이쁘다 한번 y o 나도 u t t i n 자 on this? What 야, r e you p u t t i n 어